이렇게. 뭐 m n o 있어야지 e 렇게 you're a r o c 지 I'm not sure if y o u 또 e a rock. I'm not sure if y o u 까 e a rock. I'm not sure if y o u r 살 a r o 빨래가? 얼마 남았어? 아 벌써 화 칠한지 3 분도 안됐는데뭘 얼마나 남어? 아 머리가 없어서 말 것도 없는데. 아유, 아유 급하게 서둘러지만 하루 종일 다 칠아버린다. 팔지려고 그러면 진짜? 그냥 가만 히 있어. 아니 기다릴 줄을 몰라. 아니 이제 시작했는데. 아 빨리 해. 뭘 빨리 해. 어디 가? 바쁜 사람이야. <웃음> 아니 그렇게 바쁘면 진짜 염색을 했었어야지. 아. 아니 이런 걸 해주면은 어? 고맙다고 해야지. 빨리 바쁘. 아. 해주고 싶나? 뒤에도 씌었어? 그 말이라고 해? 아이고 그러면. 까만 줄 알아? 옆에만 신게 아니고 뒤에도 벌써 다 쉬었단 말이야? 아니 까만 줄 아냐고 니 그러면 뭘 바래? 뒤에는 까만 줄 <웃음> 아니 앞에를 보면 어느 정도 뒤에가 답이 나오지 않아? <웃음> 보통? 어? <아니야>. 뭘 그냥 해? <웃음> 그냥 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할게이렇게 아, 빗어. 아, 뭐 빗을 게 있어야지 요렇게 빗지. <웃음> 아니 뭐가 있어야지 빗지. 아니 요렇게 빗어야 요렇게는 또 뭐요? 어떻게. 요렇게.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. 요렇게. 요 <웃음> 요렇게. <웃음> 요렇게. 옛날에는 앞머리 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 포기했나 봐. 아 이제 a s s i o n a t e I'm 다 o t a passionate. I'm n 이 t a p a s s 까 o n 분 t e I'm not a p a 면 s i o n a 것처럼 된다고 50분에 하면. 알았 n a 알았 I'm not a 분에까 s 알겠어? a 뭔소리 하는거야? 그렇게 해야돼. 이제는 듣지도 않아. 염색이. 자 그럼 정각일까먹뭘정각에 까먹어? 신문. 어제 화장실 청소 깨끗이 해놨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와. 화장실 알겠지? 다 했어? 있어? 가만있어. 좀 비슷해. 네. 어제 화장실 청소 싹다했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돼. 알겠지? 뭐. 대답해. 대답하라고아 그냥, 막, 살어 뭐야, 어, 살아. 다 했어. 아이, 그만 써 케이렇케이렇케 응. 오케이. 응. 됐어. 됐어.